헤라 가 키가 왜 이렇게 크니? <웃음> <웃음> 야! 뭐야? 뭐야? 헤라마. 이만 띠. 악수 악수. 응? 악수 아니아니 악수. 악수, 아니냐, 악수. 찌 어? 푸푸등니네 네, 네 손이 안 닿는데? 왜 이러지? 푸푸등너 등? 등? <웃음> 왜안돼 이거 안돼 <웃음> <웃음> <아니야>, 이거 봐봐 찌 만지 갈게 간지 만지 찌찌 만지 중요한 거같은얘 터보 모드 발사! <웃음> 야, 이 일단 이사에뭐이 있는지 탐해보자고 돌어은이돌람은으로 돌? 은이다람이 돌. 어? 어? 어? 아니라 이코넛인이 어? 얘들아 어? 가져와 뭐..먹을거다 온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다 사람은 이들아은이사코은어 사람은 이 사람은 얘들아 뛰면 갈증이 녹아 아 얘들아 바닷물이 이렇게 많은데 뭐가 걱정이니 어돌돌돌돌 얘들아 일로와 이게 왜안 좋아 그거 마우스 휠을 해가지고 더꺼어야돼 오오! <웃음> 발이 가까이 와요! <웃음> 아 이렇게 휠로 할수 있구나 오가 <웃음> <웃음> 응. 코코넛 깨고 있어 얘들아 우가 얘들아 얘는 코코넛이 열렸어 그래아 가만 히 있어 아아 우발 우발 깰게 나오봐 우가 우가 우가 우가 우가 우가 아니 하나 더 깨야 하나 더 깨야 돼 잘하고 있는 거지 우가 일어나서 우가 야너 종목하지 잘... <웃음> 오... 나 걸렸네 어디어 당신 같은 남자를 <웃음> 기다려왔다오 야코코가야코코가왜 야, 이렇게 커? 코코맨 코코맨 왜이 <웃음> 커? 야둘저 뒤에도 있네 부부야 어코코는코코맨이었네 코코맨 코코맨이었네? 어? 코코맨 세개 코코맨 세개 작게 코코맨 3개 내가 아웃필로 너손 최대한 당겨 너 쪽으로 이렇게? 너 쪽, 너 쪽으로, 너 쪽으로. 하고 이키, 위쪽으로 좀 올려봐. 위로? 이렇게? 어, 어. 더? 어, 어. 돌려봐 손목을. <웃음> 저 뭐야? 호랑인데? 이 네. 호랑이? <웃음> 얘들아. 잠깐오오 오. 오, 오. 엄마 어디야? 어 우리 해치자. 야, 맛있는 고기. 두배두랑이 고기. 이거. 예? 아와구 예. <웃음> <웃음> 나떨어뜨렸서 부부야. <웃음> 여기 근데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. 여기가 어딘지. 니 네, 뒤에 내가 있으니까. 뭐야. 야, 나 배고프네. 꼬르르르 떨어져. 야안 돼, 야. 온라인브가 <웃음> 2명이 됐어. 왜? 안 돼, 가. 뱀 자꾸 죽었어. 뱀, 은 내가 처리 했어. 야아 <웃음> <웃음> <웃음> 널 물은 개, 뱀을 놔둘 수 없었어 나안 물었어 제가 싸고야다너나와봐이씨오 귀여워 야이나바다에 빠졌어 뭐. 야너이있 <웃음> <왜>, <웃음> <뱀이 살아있었어, 웃음> <웃음> 안들어도운전 뭐가 이루죽도 죽어도 죽어도 죽어도 죽어이 죽어도 이어도도 죽어도 죽어어도 죽어도 죽어도 어 야너 어떻게? <웃음> 야야 목 잡고 목 잡고 간다 뭐. 내가 바다의 신에게 물어볼게요. 뭐 하나요? 야나죽었는뭐 응? 하나요? 지구를 살려주세 I lost my best friend t o r 23 I heard the heavens crying about me The game's an angel I lost a friend